강조, 한번 해볼게, 내가. 너밥 먹었지? 그렇지 라고 묻는 거야. 너밥 먹었니? 라고 묻는 거야. 너밥 먹었지? 그렇지? 라고 묻는 거야. 아니면, 너밥안 먹었지? 그렇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그치? 강조의 의미 아니야, 그 네. 자, 그래서, 지금 부가의 문문이야, 강, 부가의 문 부가란 말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이 부가, 부가. 부가란 말이 들어가면, 플러스, 이런 뜻이에요.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의문문에 뭐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은 의문문이지만 어수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 이 부가시키기 때문에 어수는 평서문 어수를 이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서문, 주어동사 어수이라는거든요 평서문은 주어동사를 평서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종류별로 한번 특징을 볼 건데. 자. 어? 부가형의 기본은이겁니다 이거 봐요. 여기 기본형이라고 쓸게. 부가용의 기본형은 뭐다 이렇게 된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원 나오는데 봐봐. 혀만 치고 여기, 여기 뭐가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가 이제 어스킨 동사주어가 돼요. 여기 반드시 물음표가 붙는다. 이게 기본형이야. 여기? 어. 여기 설명할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특징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1. 뭐가 되냐면, 여기가 긍정이면, 반드시 여기는,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구정이 돼야 된다. 아, 여기 왜 이쁘겠지? 첫 번째 특징은, 앞이 긍정이면, 뒤는, 부정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정문이면 여기가 긍, 문이라고 쓸까요? 어. 긍정이면 여기가 부정이고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이어야 된다. 이거. 이거 어, 중요한 거에요. 이게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은, 그 다음에, 어, 조와 주업길이는 주어와 주어비는 일치시킨다. 라는 겁니다. 일치시킨다. 이런 걸 주어를 이 바깥쪽에 있다고 해갖고 외항이라고 얘기할게요. 외항. 이거 수학에서 쓰나? 안 쓰니?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항이라고 해볼게요. 안에 있으니까. 외항, 내항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 뭘 일치시킬까요? 중요한 게. 뭘 일치시킬까? 이 동사야. 여기는 주어니까 여기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명사가 나왔다고 칩시다 명사 주어가 나왔어도 여기는 저거에 뭘 써줘야 되냐면 명사를 쓴게 아니라 대명사 주어를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미 주어로 나오면 여기 뭘 쓴다? 히라고 써준다 히. 알겠어? 여기 토미 나왔으면 히라고 써준다 자 요거 모양, 일치. 그 다음, 내양은 어떻게 일시키냐면 여기 지금 나왔죠? 여기 그 지금, 어, 긍정, 부정,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지? 앞이 긍정이면 여기 부정이고, 여기 긍정이면, 어, 여기 부정이면 여기 긍정이라고 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네들이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하냐면, 종류가 있는데요. 비동사가 있고요. 여기도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조동사가 나왔으면, 여기도 조동사가 나와야 돼요. 물론, 어떤 원칙이 계속 적용되냐면이 o 나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돼? 이지가 되겠지. 알겠어? 어. 여기 s 이 o 나시 나왔으면, 이젠트가 나왔으면 여기 이지가 나오겠지. 왜냐면 아까 여기 부정이면 여 긍정이거든요. 렇지 혹시 여기 이젠트가 나왔으면 여기 뭐가 나오겠지? 이지가 나오겠지? 여기 긍정이고 여기 부정이고 서로 어? 어. 근부정은 계속 원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기 일반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를 봐야 돼. 여기 뭐가 나오냐면, 봐, 일반 동사 만약에 나왔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봐, 아,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도 긍정이 아니라, 여기는 부정이 돼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조동수도마찬가지 여기 만약에 캔이 나왔으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캔닷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만약에 캔닷이 나왔으면 부정이면 캔닷이잖아요. 여기는 캔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캔, 캔, 긍정. 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만약에 긍정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부정이 돼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어, 부정이 돼야 된다. 부정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죠. don't 또는 doesn't 그러면, 시제가 과거일때던 디덴트.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는 어때? 반대? 반대의 경우 한번 봐봐. 요거, 요거. 일반 동사 반대의 경우에 본다. 여기가 만약에 이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봐. 여기가 부정이야. 던트. 또는 너즌트 또는 디덴트. 시제가 과거일때던 디덴트. 이렇게. 이거 뭐야? 부정의 경우가 나와. 그럼 여기를 뭘 써줄 거야, 그러면? 일반 동사를 써줄 까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 여기 뭘 써줄 거야? 여기, 이렇게 요렇게 플러스 나오고 있잖아. 자, 자, 자, 제발. 여기, 이렇게 플러스 나오고 여기 뭐 나오냐면, 일반 동사 원형이 나오게, 야 일반 동사 원형이 나올 거야, 원형. 원형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를 어떻게 써줄 거야? 이거만 써줄 거야? 아니야. 더운, 더운, 더운, 더운, 디딘트로 시작했다 부분이 나오면 이게 뭘 써주냐면 두, 버즈디드 이렇게만 써줘요. 이게 뭐야? 공정이래요. 됐어? 그렇죠? 어, 두 가지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내한은내한 길이 외양은 외양 길이다. 외양 길이는 주의할 점이 앞에 명사가 조언으로 나왔어도 여기 있는, 있는 조언은 대금사로 써준다는 거. 그 다음에 내한끼리일치시킨다는 것은 물론 긍정부정, 부정긍정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여기 나오는 동사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응? 이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예문 잠깐 써 볼게요. 자, 탐험 통은 용감하지? 그렇지? 통, 이, 레이브 어떻게 썼냐? 두가지 부분을 만들어주신거요 해봐 이제. 내양은 내양끼리. 내양은 외양끼리라고 얘기해. 무릎은 여기 붙을 거야. 내양은 내양끼리. 긍정이네. 긍정이네. 규정, 어떻게 써? 그렇지, 이제는. 톰은 그냥 쓰면 안 되고, 대변사. 자, 톰은 3인칭 남성이지 여자 아니지? 오케이. 여기 뭐야? 이 끝. 이렇게 써야지 많이. 이해가? 응. 다시. 톰은 빨리 달릴 수 있어. 하자, 내보자. 내가 좋아하는 카자는, 타자는 숲에서 아주 빨리 달릴 수 있어. 라고 할게요. 어, 빨리 뛸수 없어. 빨리, 뛰, 빨리 달릴 수 있어. runs fast. 라고 하고, 그렇지! 라고 하주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 뭐가 나올까요? 고민. 내양은 내한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일치시켜준다. 카자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동사이 일반 동사지? 봐이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나왔을 때 이렇게 썼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 너좀 하는데, 지 조화 3식 반수니까, 돈든트면안 되지. 시제가 현재니까, 그지? 너든트 아니면 너든트오 이렇게 니 야, 타다리 빨리 뛸수 있어. 빨리 뛰어. 그치,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번에 반대고가게요 또. 반대로 아니라. 하는 빨리 주셨 근데 응? 어? 스펙은 하자는 뭐할수 없어 어 n 트헨나 달릴 수 없어 헤엄칠 수 없어 스윙 어디에서? 방에서는 방에서는 아유씨이러은 하자를 뭐 하는 건데 내가 하자니 응? 어 인터넷 <목소리> 스윙 <목소리> 이렇게 해볼게요. 패스트 t 이렇게 해볼게. 요화자는 강에서는 빨리 수영 할수 없어. 그렇지 않니? 자, 여기 두 개. 두개 뭐들 나와요? 구강용으로 만든. 들 일단 타자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희지 여기 여기 봐요. 조동사가 나왔네요. 긍정사야넣가뭐 써? Ten. 이렇게 써. 얘 가는지? 어? 어?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부가형 몫입니다. 자, 이제 봐봐. 지금, 어, 특징도 지금 세 개겠습니다. 1번, 긍정일 때부죠 부정일 때 긍정. 자, 이런 기본 원칙을 지켜주면서 3번 봐, 3번. 3번. 3번. 3번은 뭐냐면, 아, 명령문의 부가형 몫입니다. 명령문의 부가형 몫을 어떻게 만드느냐. 명령은 이렇게 만듭니다 자, 봐봐요. 명령문. 명령. 명령문의 부가인문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형이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목소리> 윌유가 나온다. 이거 고정이다. 뭐뭐뭐 뭐, 뭐 해라. 그럴래? 이렇게 나왔어요. 윌류. 그 다음에 하나 더. 청유문의 부가인문까지 알아두면 완벽하게 부가인문이 끝납니다. 청유문은 뭐뭐 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청유문이야. Let's 원형 이렇게. 뭐 합시다.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온는 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건 명령문이고요. 그러면 이때는 뭘 쓰냐면 기억해. 에오라 이거는 shall we let's뭐뭐뭐 s h a l l we 뭐뭐 할까요? 예를면 봐봐. 우리 춤출까요? 어, 우리 춤출까요? Let's 그쵸 Let's and Let's move you on. Know. l i t e dance. 뭐라 쓰면 돼요? Together, dance together. s h a r r y 누구냐? Sherry. 이렇게 쓰면 청이문의 부가연문이야. 이제 강조한 거야. 부가연문. <목소리> 됐어요, 보. 이게가 문제 풀면되는 이제 어, 열아홉.